대부분의 컬렉션 RPG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가 먼저냐 아니면 게임 공략이 먼저냐 라는 지점이죠. 게임이 한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냥 스펙을 올리는 겁니다. 스펙을 올려서 단순히 수치대 수치로 맞짱 떠서 자동으로 깨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해결이 안 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대부분 캐릭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캐릭터를 정확한 배치나 정확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컬렉션 RPG들에서는 이 전략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UI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캐릭터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섞어놨기 때문입니다. 캐릭터의 매력이나 캐릭터의 특성 혹은 캐릭터의 설정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편집 화면이 따로 있고 캐릭터들의 목록들을 따로 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캐릭터 목록 부분이 강조된 나머지 실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스킬을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클래스로 나뉘고 하는 그런 검색 시스템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지어 미션을 깨기 위해서 애들을 편집하는 이 편집 전략 화면도 정확 하게 어떤 캐릭터들이 필요한지 예를 여기다 배치하면 뭐가 달라지는 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그대로 캐릭터 하나하나를 내용을 읽고 돌려보면서 무슨 연구 레포트 쓰듯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그나마 해결을 하겠다싶고 선택을 하는게 전투력 같은 애매하모호한 수치들을 이제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전투력 같은 경우는 게임 미션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션에는 어떤 애들이 나오고 적군은 어떤 타입이고 내가 갖고 있는 애들은 또 뭐고 애들이 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스 커넥트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패배하게 되면 캐릭터 강화나 장비 찾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도 어떤 캐릭터들을 강화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 빛이되는지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스쿼드로 사용한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찾는 것도 힘듭니다. 물론 클리어한 다른 사람의 캐릭터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나한테 이 캐릭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돈주고 뽑으라는 얘기죠. 파티 전투력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 전투력을 던전에 대비해서 비교해 주진 않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블루아카이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들을 편집하고 조합하려고 하더라도 이 캐릭터들이 어떤 조합상태를 갖고 있는건지 또 대략적인 수치는 얼마나 되는건지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캐릭터 타입을 찾거나 내가 원하는 스킬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것은 더더욱 힘든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패배하더라도 대략적인 N 캐릭터의 딜링 표지만 나올 뿐이지 실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백야극광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캐릭터들의 레벨을 대략적으로 몇렙이상면깰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대신 던전과 실제 파티를 비교해서 알림을 주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미션에 실패하더라도 레벨을 올려라 혹은 강화를 해라 정도의 단순한 텍스트만 출력이 되죠 파티를 재구성할 때는 특히나 캐릭터의 스킬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스킬 확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클래스를 확인을 하고 필터링을 처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레이더로 넣어놓고 그 캐릭터의 스킬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스킬의 전개 방식이나 실제 활용도는 전전 내에서 확인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넣어놓고 테스트 주행을 돌려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라스트 오리진의 경우에는 던전별로 적정 전투력이 있고 개별 파티 별로 현재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전장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죽게 되는지 어떤 아이한테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캐릭터의 스펙을 전장 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잠시 멈추고 해당 캐릭터를 확인하는 식으로 전장을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그 특정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캐릭터가 필요한지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스킬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검색하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필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픽 7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게임들 중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파티당 전투력을 기준으로 던전과 비교해서 충분히 깰수 있는 전투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줍니다. 심지어 전투력이 낮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하면 경고 파워법을 띄워줍니다. 패배한 이후에도 굉장히 친절한데요.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중률이나 크리티컬 혹은 상성에 대한 지점들을 위키로 연결해 주게 됩니다. 심지어 현재 캐릭터들 중에 강화가 가능한 캐릭터들, 장비가 가능한 캐릭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개별 캐릭터들을 강화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식이죠 모든 게임들이 에픽세븐처럼 친절한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들이 전투력을 내어놨으면 전투력에 대한 지점에 비교는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알림을 준다던가 하는 식도 가능할 거고요 또한 던전 내에서 나오는 적군들과 실제 내가 편성한 파티들의 차이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방식은 좀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바일 화면이라서 분명 편성이라든가 캐릭터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적군과 현재 파티를 비교하는 정보가 완전히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한테 뭐가 됐든 일단 들이박아봐라 라고 하는 말밖에 는 안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더 다른 게임들에서도 신경을 쓸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